아봐라 왜냐? 셋! 아, 이게 뭐야? 잡아봐라 그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잘아 이거 잘권도 이게 아, 어딨어! 이거 진짜! 아, <웃음> 자, 여러분! 뱀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다른 분들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 리플하면 예능이죠. 아예능이죠 예능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능 대결을 하기 위해서 포맨님들을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래 보통 안녕하세요 뭐 포메입니다 뭐 인사만 있으면 앞에 따라 붙는 춤식어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네. 네. 저희가 고백을 지금 할까요? 지금 하는 게 그래 하지 뭐. 네. <웃음> 난 내게 부족하지마 참 많이 부족하지마 세상을 다 뒤져도 나 같은 남자 없단 걸 아니 조금은 어색하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날 바라보면서 웃을 거야. 약간 오. 역사적인 날인 게, 네. 한 번도 이런 즉흥적인 노래를 하자고 막내가 먼저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아아 왜냐면은 제가. 아니요. 리플 되게 팬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오늘. 아, 네. 진짜요? 제 유튜브를 보면은 봤던 게 계속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그게 시청자. 전 영상 전부 다 있어요. 진짜요? 아니, 이 친구가 진짜. 이게 말이 맞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 저쪽으로 가서 하세요. 아, 그렇죠. 아, 친구들 키스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아까부터 계속 꼴 떨어져서 혼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 계속 스떨어져 그것을, 그것을, 그것을. 아니, 진짜. 어 비스 꿀 떨어진다 안 들렸겠지? 어... 아이고 분위기 좋은데 이제는 그냥 호식하러 가죠 호식 호식 호식 평소 어디에 예능 출연하신 적 있어요? 어 저희 여기가 처음입니다 오오오 네, 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숙소에서 많이 오셨구나 <웃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예능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뒤에서 계속 조심해라 저희 회사 스태프분들이 다뒤어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여러분 총 3라운드의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예능 블루칩 테스트를 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능에서 필요한 거는 리듬감인데요 어? 리듬? 그래? 왜? 나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믿음감 <웃음> 하면 또오르는 게임 바로 아이엠 그라운드입니다 <웃음> 아이 그라운드 자기소개 하은셋, 하은하은하은, 마트넷, 마트, 마트, 마트. 공격을 했는데 멤버 한 명이 실수했다. 그 멤버를 탈락시키겠습니다. 오 저희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저희는 목소리 두대예요네 아아 이름은 저희 다 아시죠? 이제 한분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만다시 말씀, 요한번만가시 말씀 요전략 요셉님, <웃음> 요셉님, 요셉님, 요셉님, 요맞아요맞아요 아네, 아네. 정원이 온 왼쪽에 오라고. 정원님, 정원, 정원, 정원님 왼쪽에 영동님, 영, 영, 영, 영 영동님, 영동님. 나 아이엠 라운드 시작할까요? 네, 형님 인트로 한번 띄워 주시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엠 라운드 자기소개식이. 나는 제권 나는 영동. 나는 연주. 나는 한빈. 나는 하... 나는 요셉. 나는 준호. 나는 미도. 나는 마태. 아이엠드엠 지금부터 시작 마태 넷 마태 마태 마태 마태 한셋 하은 하은 하은 마태 넷 마태 마태 마태 마태 요셉 둘 요셉 요셉 준호 넷 준호 준호 준호 준호 한빈 넷 한빈 한빈 한빈 한빈 준호 둘 준호 준호 하은 넷 하은 하은 하은 하은 연주 셋 연주 연주 연주 오. 하은 넷 하은 하은 하은 하은 영등 넷영영영영 한빈 셋 한빈 한빈 한빈, 한빈. 경동 하나가 뭐야, 이거? 아, <웃음> 하나가 뭐야? 아, 도발 있으면 이다 도발 있어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박장훈 각이안 좋나봐요. 그럼 한민님부터 다시 시작하는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표는 누구? 목표는 누구? 안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작. 제곱 하나. 제곱 한빈 셋 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뒤에 계실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빈이 우리 입분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제일 하가 좋. 아 너무 인정 사정 없는 거 아니야? 한빈이가 공격하는 거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슈터 슈터 슈터 슈터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다가 다이잉은 세트 지 시작 마태 하나 마태 연주 셋 연주 연주 연주 미도 하나 미도 미도 셋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너 그냥 빠져라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아니 잠깐 우리 근데 왜팀킬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들끼리 하다가 이제 기습 공격을 하는 거지 포맨분들한테 아, 교란 작전? 아 교란 작전을 하는 거지 어. 요셉요셉요셉요셉마태넷다새는 요새는 아, 요새는 요 아, 너무 요아는 요새는 아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주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새요새요새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요요 영등 한맷 한+ 한+ 한+ 한 연주 세트 연 연주 셋! 연주 연주 한 연주 연주 연주 아 연주 아아 어, 어?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게주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연도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연주 한 포맨 한 연주 한 아니면 저희가 뭘뭐 리플 내그 리플 다 같이 한 명이라도. 아니! 근데, 어, 근데 포맨 만약에 하면은 그다음 누가 얘기할까요? 그 형이 형이 아니지! 그둘 중에 한 명이 하기 해야지! <웃음> 텔레비전 중에 한 명이 아니 굉장히 잔인하게 <웃음> <웃음> 표정은 안 변하시고 <웃음> 한 명만 해야지! <웃음> 음식 게임처럼 둘다 동시에 하면 팀 대표 한명 탈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시죠! 영도이가 시작해!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포맨 넷! 포맨 포맨, 포맨 포맨 포맨 포맨! 연주 셋! 연주 연주 연주! 포맨 둘 포맨 포맨! 포맨. 영등 넷! 어? <웃음> <웃음> 영준 영준 영준 어디서 들려 영 아웃 영준이 어딨지? 아 그럼 하은이 하나 아웃 아 <목소>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리플렛 리플렛 리플렛 리플렛 리 오케이 된거 아니에요? 됐어 리플렛 리플렛 리플렛 리플렛 리 오케이 된거 아니에요? 됐어 됐어 됐어 야어됐야 됐어 됐어 중한명 나가셔야 돼요 내가 나갈게 내가 아유 안돼안 내면 찐거가이거이고자 거 리플이었지. 아. <웃음> 내가 리플이었어. 리플로 튕! 어때? 준호 형 인트로. 예.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엔드라운드 지금부터 아! 시작. 코멘 돌. 코멘 코멘. 연주 넷. 연주 연주 연주 연주. 요셉 셋! 요셉 요셉 요셉. 연주 넷. 연주 연주 연주 연주. 리필 둘. 리필. 리플을 나해? 아이 척사야 첫사 척자. 아, 쉬어가려고 쉬어가려고 아 여유로 우리 목숨 세 개야. 아이 지 너무 외롭네 지금. 아두 개가 네, 네, 네. 아, 편하시겠구나. I M Ground도 나부터 시작. 어? 요셉 하나. 요셉 연주 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저거 저거 아니 아 뒤에서 누가 되게 처음으로 연주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내 귀에다가 요셉 파나 요셉! 연주연주 넷!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요셉님부터 시작해 주면 am the r o 지금은다 시작! 시작. 넷! 하은 하은 하은! 리 넷! 플 리플 리플 리플! 리플. 한, 하나! 제콤, 넷! 요셉 파마! 요셉! 리플 세, <웃음> 리플 리플 리플! 하 o w 하 s it? h o t is i 요셉 o w 요셉, 아, 아, 왜 i 요세요셉요고요고요고요래서 셋. 요새 요새. 리플넷. 리플리플리플리플. 보면 보면 보면 보면. 리플셋. 와! 아! 야! 들야 우! 맞 야, 우리 이긴 건데 왜제안 오냐? 둘이 팀이에요? 어?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 오, 오, 오, 오, <웃음> 아니 둘이 팀이에요. <웃음> 왜? 빨리 와야너리플이야와와 오케이 라운드 구매는 스민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게임 뭔가요? 자, 라운드 단체 에서퍼포가 굉장히 중요하. 이번엔 1명은 리플은 여 6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우리가, 우리가 유리하네 이건 우리가 이번엔... 유리하다 우리는 네명만 포즈 같아도 인정해주 여섯 명이 어떻게 <목소리> 각자 우리 각자 다른 사람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목소리> 라면, 라면 하나 둘셋포맨 라면 어?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아니야? 뭐래? 뭐래? 뭐래? 아니 이거죠 이거죠. 어, 저도 이거 했는데 맞죠? 아, 그럼 너들어 가. 아니야 아이리로 <웃음> 오세요. 너 아까부터 자꾸. 채권이 이리로 오시고. 채권이 <웃음> 어, 노래, 노래 잘하시거든. 아 너무 <웃음> 잘하 그래. 파이팅 한번 하자.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이런 해보자. 보맨보맨 야야야야. 미세번 해보자. 보맨보맨 야야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고아유잘 정하자. 라면 하나. 하둘 셋. 아, 이건 해놨지. 하나 둘셋넷 하나 나 누가 라면을 이렇게 먹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매트릭스. 아. 정답 오리. 오, 오케이 오케이. 정답. 오, 오, 오 뭐야?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몰랐어. 아 어떻게 해! 진빵! 네? 하나 둘 셋! 깡. 땡! 왜? 왜나 이렇게 먹는 이건 뭐야? 이게 다 빵을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나, 나, 나, 나, 나, 나. 진빵을 빨아먹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빵아니나나 빨아먹... 가끔 빨아먹어! <웃음> <웃음> 저희, 저희 멤버들 그러지 마세요. 나 가끔 빨아먹 해. <웃음> 야야너 빨아먹을 수 있어. <웃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까! 시까 시작했잖아! 아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 어, 죄송합니다. 에이 <웃음> 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징어 게임! 하나, 둘, 셋! 파이팅! <웃음> 네. 아, 아 네. 왜! 안 돼! 쇼트 트랙! 하나, 오케이. 둘, 셋!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정답! 네. 오케이! 네. 너무 맞았어요, 몇 문제 맞았어요, 몇 문제? 야, 이거 승산이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우리는 우리 알잖아요. 제가 뭐 라면하면 당시 이걸로 할까요? <웃음> 아니, 자, 김치, 야, 야, 앞, 김치. 야, 앞으로 무조건 다 아, 이걸로 통일해. 자, 리플. 아, 이런 게 없어. <웃음> <웃음> 이런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웃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하나, 둘, 셋. 예. 아, 사람이라고 들었어. 사람. 나도 근데 사람이라고 들었어. 4명, 4명 되잖아. 아, 3번. 우와, 3번. 4 명, 네명 이상이면 대단. 아, 번호. 사. 체권도 하나, 둘, 셋. 아, 이게 뭐야 다 달라 그냥. 하나, 둘, 셋. 아, 이게 뭐야 다 달라 그냥. 하나, 둘, 셋. 아, 이게 뭐야 다 달라 그냥.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뭐, 주사관 준비했었어. <웃음> 몰랐지. <웃음> 아왜송경매했어야 이제 두문자 맞추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 아래 목으면지이 아, 아, 엄청나. 아,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봐 좋아. 제발. 끼리 여기 너무 문제가 많아. 맞아. 문제가 너무 많아. 뭐 우리 있어. 그건 문제 있 문제 가 너무 많아, 진짜. 문제... 포맨 하나 둘 셋. 우리 해. 문제 해. 문제가 너무 많아, 진짜. 스탑 스탑. 왜... 네. 이건 이다 이건 이야왜 안녕하십니까, 포맨입니다. 아니, 포맨 요즘 이렇게 하죠. 아니, 저희 한 번도 그래, 저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까 처음 들어오셨을 때,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그 문제를 잡아주셔야 돼요. 화이팅! 손흥민 하나, 둘, 셋. 땡! 아, 근데 내가 or... <że> <개 Jeremiah> <rupees> <량> <타> 너무 어렵다. <Gregory> 농구 하나 아, 둘셋어 뭐야? 어 뭐야? 어 씽어, 맞는데 맞는데 맞는데 어내명인데아내명 보이잖아 통과긴 통과야 통과긴 통과네를 아, 증명해주세요 자, 자 마이크 조이 인정! 인정! 인정. 지금 동점인데 네.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니면 서로 제시어 주기 한 번씩. 어, 어, 어, 어, 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몸 부치기. 어. 우리 뭐 유준아요? <웃음> 우리 그래. 우리 유준로해 보자. 유준 할까? 네, 우리 유준로해 보자. 다다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무조건야어 나. 그러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잠만 잠만.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아, 그게 맞아요. 그죠 그죠. 제시어 주호님 준호님이에요. 어? 어. 제시어 주호님 하나 둘 셋. 가위 바위 보. 하나 둘 셋. 까! 대박! 와! 야, 됐어. 드소? 대박이다, 드 야, 우리 팀 맞아. 이게 왜 됐어? 됐겠네. 오, 이게 팀이야. 비교해 드소. 이게 팀. 야, 카메라 얼굴 안 보. 다 돌아. 이쪽 보고.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야, 이게 됐어. 이게, 이게 됐어. 이게 됐어. 이게 됐어. 와. 야, 우리 한번더 아, 하자. 하나, 아, 둘, 아, 셋. 아, 아, 아, 해 보자. 해 보자. 이런 해 보자. 폼에 폼에 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능 팀이야? 어, 어,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다고 오케이. 된 문제였거든. 아, 어. 뭐 그럼 저희 제시을 드리도록. 아, 좋아요. 될까요? 좋아요. 네. 구독, 구독. 저희 리플 팀의팀워크를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리플.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이걸 안 했다고? <웃음> 아 진짜 이걸 안 했다고? <웃음> 야, 야 이거 뭐야? 생생정보송이야뭐야 <웃음> 이게요? 자 그럼 이로써 없어 라운드를 진행했는데 포맨티이 우승했어 아니다이 빨리 빨 유! 빨리 아, 어! 리리 빨리 한 번만. 빨리 네. 저희 막내가. 아 일단 오늘 리프님들과 이렇게 함께 촬영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집에서만 이렇게 재밌게 보다가 또 이렇게 같이 재밌게 노니까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또 다음에 촬영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포맨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맨가 한번 더. 아 진짜 좋다 좋다. 내가 <목소리> <저>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리플 포맨입니다. <목소리> <목소리>